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또 뵙네요. 네. <웃음>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5세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만 5세 김혜정이요? <웃음> 죄송해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린이집에서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웃음> 저는 호주에서 프리스쿨 3세에서 5세 반에서 네. 근무했던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니다 <웃음> 선생님은 유튜브를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웃음> 저는 2018년에 정말 너무너무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웃음> 그 당시에는 관심이 좀 받고 싶었던 <웃음> 것 같아요 <웃음> 제 직업이 뭐고 호주의 외화골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때부터 이제 호주 차일드케어가 진짜 사람들이 관심을 많아 아, 하는구나 라고 네. 알았고 그러고부터 이제 필요한 정보를 좀 드리는 음. 차일드케어, 이민, 유학 그런 주제로 하게 됐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웃음> 작년 12월에 이제 처음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좀 슬럼프가 왔었어요. 음. 이제 교사 생활에 슬럼프가 와서 뭔가 극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소개했던 영상이 퇴사를 앞두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웃음> 퇴사 <웃음> <웃음> 아직 안하셨 <웃음> 네. 이직했어요, 결국에. <웃음> 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이제 슬럼프가 극복이 되고 <웃음> 또 <웃음>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기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거를 주제로 뭐 Q&A도 질문을 음. 받아서 답변해 드리는 음. 시간을 갖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아. 이제 네. <웃음> 하고 있게 되었어요. 되게 비슷하네요. 되게 네. 진짜 심란한 마음을 시작했는데 <웃음> 그게 결국에는 남에게 네. 도움이, 도움이 되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오. 선생님은 이 일을 어떻게 네. 시작하셨어요? 원래부터 좀 꿈이셨을까요? 어, 아니요. 그냥 이제 꿈은 그냥 마음 한 편에 가지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제 사실 유학육학과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을 보면 괜히 궁금해서 말 걸고 싶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열심히 검색하고 정보를 얻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 하고 있어요 음, <웃음>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 이제 호주로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호주를 좋은 기회로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어. 나 1년만 있다 와야지 네. 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공부를 해야겠다. 어. 유망이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네. 있는 그런 일들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유아교육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네. 전 몰랐거든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이거 할수 있겠냐? 음. 너랑 진짜 안 어울리는데. 네. 근데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선택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처음에 명언을 저에게 네 정말 <웃음> 저, 제가 그 아이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선생님을 아이들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전 당직일 때는 7시 30분에 출근해서 4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있고요. 오전 당직이 아닐 때는 8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칼퇴를 하고 있고요, 저는요. <웃음> 저는 만 5세 담임 교사이기 때문에 좀7세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제 수업 계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혹시 그 호주에서의 일과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9시간 근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는 8시간 아니면 딱 10시간이에요. 어... 법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많은 센터에서 일해보니까 어... 둘중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시스턴트 선생님이 계세요. 네. 보통 한 두, 두명 정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일을 했었고. 어... 네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한 30분 또는 아, 한시간은꼭 법적으로 주어져야 했었어요. 누가 아프거나 아, 빠지면 레이시오가 이제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선생님이 지원이 돼요 오. 근데 이제 이렇게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서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1순위가 되기가 아. <웃음> 사실 힘든데 근데 아프면 교사가 출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1순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신청을 하면 육종지에서 대체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 보육을 해주게 됩니다 음. 네. 네. 호주도 혹시 그런 교사 <웃음> 있나요? 대체교사요? 네 대체교사 맞아요 저희는 그거를 캐주얼이라 그러는데 음... 어, 캐주얼 에이전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누가 아프거나 휴가를 갔거나 음... 네. 했을 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항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캐주얼 선생님으로도 되게 많이 일을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공백을 채워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점이 시급이 일단 엄청 높고 오히려 그게 더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금이라든가 휴가 이런 게 없잖아요. 아 그게 다 이제 시급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오와. 그리고 여러 센터를 경험해 볼 수가 있고, 음. 근데 너무 문제인 게 뭐냐면, 일이 안 들어올 때는 진짜 빵원인 거예요. 0원. 수익이 프리랜서 선생님이네요 그렇죠 혹시 이제 호주에서 출근할 때좀 신경 써야 할 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외적인 거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유니폼이 다 주어져요 아 어, 정말요? 네 유니폼 주어지고 <웃음> 네. 그리고 저희 그 계약서 사인할 때 네. 드레스코드는 반드시 머리를 묶고 타투 안 되고 네일 이런 거안 되고 귀걸이는 간소하게 <웃음> 단정하게 그리고 닫혀있는 음, 신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라 했고 네. 그이외에뭐 이렇게 용모를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저 항상 세수만 하고 나왔어요 <웃음> 눈꽃만 이렇게 조금 떼고 <웃음> 맞아요 근데 조금 엄격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 한국은 그런 복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사실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머리를 묶어라 라는 규정은 없지만 사실 머리 묶는 것도 내가 불편하니까 묶는 거지 <웃음> 이제 묶어라 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복장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로워요 저희는 음... 네. 수업 계획은 어떻게 짜세요? 좀 디테일하게 좀 짜시는 편일까요? 네 저희는 아예 학기 초에 1년치 연간 계획안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매달 월간 계획안이 나와야 하고요 매주, 월, 매주 주간 계획안이 나와야 하고 매일 일일 보유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네 <웃음> 혹시 호주는 좀 이런 세부적인 계획안을 작성을 하는지 아네요? 저희는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프로그래밍 타임을 주거든요. 음. 그러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그 다음 주 계획을 짜라라고 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 안에 도저히 연간, 뭐 월간까지는 여, 그 여력이 없어요. 음. 그래서 다음 일주일 말고는 짜본 적이 아. 없던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그건 조금 많이 다, 많이 다르네요. 사실 아이들 발달 특성상 뛰는 행동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사가 지도해야 하는 이유는 뛰면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걸어다니는 거야 라고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항상 넘어지잖아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사전에 좀 날카로운 거는 정리하고 있고 안전캡은 다 씌워서 안전관리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삼켜서 질식사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저희는 어,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만세 부터 만 2세 영화반 아이들의 교실에는 작은 장난감을 넣을 수 없다. 삼켰을 때 정말 위험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요. 네. 혹시 호주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는 벌레가 아, 좀 네. 스케일이 남달라요. 아, 정말. <웃음> 그래가지고 그 야외 놀이 할때그 네. 사인이 있어요. 거미들의 네. 종류들에 대해서. <웃음> 그리고 청소하고 나서 미끄럼 방지 사인을 음. 네. 정말 엄격하게 항상 놨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놓은 사람 누구냐 되게 많이 혼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이대 반이 다른 두 반이 어떤 펜스를 중심에 두고 네. 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이 펜스를 중간으로 자꾸 장난감이 섞이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자꾸 던지거나 아, 아니면 잠깐 뭐 이동을 했는데 작은 장난감을 가져왔다거나,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반에 정말 레고블럭이 이렇게 왔는데, 짐식하다할 수가 있잖아요. 어,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곤충은 진짜 좀 약간. <웃음> <웃음> 저 처음 들었봐요 <들어봤다. 웃음> 네. <웃음> 선생님도 원내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으셨나요? 저희는 그 취업을 할 때, 네. first aid라 그래서 응급처치 그 자격증이 있어요. 음, 네. 그게 네. 없으면 취업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그게 1년짜리. 네. 그래서 그거를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음,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대학 이수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수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해서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사회의를 통해서 어, 연관계에 맞춰서 이제 교사 안전교육을 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십니다.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입소 전에 응급처치 동의서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음. 병원의 연락처와 어떤 병원으로 갈 것인지 다 받아요 그리고 응급,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19로 바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음. 항상 119예요 저희는 음. 호주도 비슷한가요? 우선 아까 알러지 같은 그런 사고가 네네. 일어났을 당시 그 즉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음. 하고 네. 그리고 인슬렛 리포트 사고 보고서를 써야 어, 돼요 네. 근데 이건 특이한 점이 부모님 그리고 센터장 날인을 이제 받아야 하고 음. 거기에 기록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사고 일시 그리고 사고 내용 그래서 아이 아이 그몸 다야그램이 이 있어요 아, 어떤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동그라미 쳐야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어떤 약물을 먹였느냐 그런 몇밀리를 음. 먹였느냐 그리고 사인 있고 그리고 구급차를 네. 불렀는지 저희는 119는 아니고 0 네. 0이 였어요 공공 <웃음> 네, 공공공을 눌러야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안전사고는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지만 선생님들 교사들한테도 이제 일어나잖아요 한국의 이제 영화방 교사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나 무릎에 이제 많이 힘이 들어가서 다치기도 하고 특히 안경 쓰고 있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팔 동작에 맞춰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 눈 주변이 다치는 그런 소소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호주에서는 혹시. 저희 휴게실에 네네. 그 리프팅 프로시저 그래가지고 네. 알맞게 드는 것의 단계. 그래서 스텝 1, 뭐 구부린다. 어. 그리고 허리를 꺾지 않고 네. 무릎을 뭐 엉덩이를 쓴다. 이래가지고. 스쿼트 아니에 예, 네, 스쿼트처럼. <웃음> 딱 조여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몇 단계로 이렇게 프로시저를 보여주는 차트가 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직업 네. 특성상 부상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균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 좀 건강 잘 챙기고 운동 좀 열심히 할것 같아요. 맞아요. 저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웃음> 아 무슨 운동 하지저 웨이트 합니다. 어 저도 저도 p t 하는데. <웃음> 건강 잘 챙겨요 우리. 네. 네. 호주에서 이럴 때는 키친. 그리고 실내, 네. 실외, 화장실 모든 곳에 그 안전 체크리스트를 매일 기입하는 게 의무였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비슷해요. 이제 보육실 내외 안전 점검표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안전 점검이 무엇이 있는지 원장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웃음> 우선 매월 이제 소방 안전 점검도 하고요. 이때 스프링쿨러나 감지 센서, 비상 대피로는 잘 작동하는지 사이렌을 직접 울려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전기나 뭐 가스 점검도 매년 1회씩 하고 놀이터 안전 점검은 매주 자체 점검 그리고 2년마다 전문 업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승강기 안전 점검 이외에 차량 점검과 실내 공기질 점검까지 하고 있답니다 정말 원장님이 일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원장님들도 장난 아니게 바쁘시네요 네. 저도 몰랐던. 네. <웃음> 그래도 점검 내용이 이렇게 적은 것보다 많이 철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호주 선생님을 사실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음, 많이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오킹홀리데이를갈수 있는 그런 영어 음, 수준이 아니기 음, 때문에 그냥 꿈으로만 키우고 있던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생님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제, 제 유튜브 채널에 네. 막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제가 호주랑 한국은 어떻게 다르냐 네. 근데 저는 여기서의 경험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고 이쪽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아. 답변에 한계가 있었는데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답변을 조금 다른 선생님들에게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또 하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채널을 보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진짜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환요 네, <웃음>